윈도우 10에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저장 경로는 내 문서 폴더로 잡혀 있습니다.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설정 파일들도 내 문서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내 문서 폴더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다른 폴더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거나 저장하실 겁니다. 내 문서 폴더는 로컬디스크 C드라이브 사용자 폴더에 위치해 있는데 윈도우 포맷을 주기적으로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 문서에 있는 파일만 별도로 백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내 문서 폴더를 C드라이브의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C드라이브가 아닌 다른 드라이브로 설정을 해두면 차후에 별도로 백업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. 먼저 바탕화면에는내 컴퓨터 또는 내 PC를 더블클릭하거나 단축키 윈도우 로우키와 E를 눌러 파일 탐색기를 실행합니다. 파일 탐색기가 열리면 좌측에 있는 문서를 누르거나 내 컴퓨터 또는 내 PC를 선택한 다음에 문서 폴더에 마우스 클릭, 속성으로 이동합니다. 속성 창이 열리면 위치 탭을 누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동을 누릅니다. 다음으로 이동할 경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폴더 선택을 누릅니다. 다음으로 적용을 눌러주면 폴더 이동 관련된 팝업이 열리고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 문서 내에 있는 다양한 파일이 선택한 경로로 복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. 이 후의 과정에서 추가로 생성된 파일이나 폴더 그런 것들도 지정했던 경로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업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. 내 문서 폴더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동영상 다운로드 폴더 음악 폴더, 사진 폴더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